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과 평생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순간엔 남자가 나에게 질려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에게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질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싫었던 것에 대해서 생기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좋음을 유지하다 보니까 질리는 마음까지 간 거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던 마인드가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남자에게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어쩌면 원론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질렸다 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어떤 때 질렸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원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을 당시에는 즐거웠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질려서 그 회사를 안 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입사하기 전에 어떤 취미 활동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취미활동과 입사를 위한 준비 중에 나는 분명히 입사하는데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취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입사가 맞았을 거예요. 입사 후에 몇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지겨워지네요. 자꾸 짜증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들이요. 참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요 입사를 위해서 내가 잠시 내려놓고 돌아보지 못했던 취미활동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결국 나는 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회사에는 질려버렸고요 오히려 마음을 덜 쓰고 있었던 취미에는 질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취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질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취미가 요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능도 있는 것 같고요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마다 성과가 좋네요 그래서 그 취미를 가지고 돈벌이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시점이 되니까 그 취미 활동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가능해졌어요 그때 나는 요 많이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취미를 통해서 나는 돈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요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하고 싶을 때할수 있어서 좋았던 취미인데요 이제는요 쉬고 싶어도 그것을 해야만 할 때가 생겼어요 취미로 돈벌이를 하면서 또몇 년이 지나니까요 그 취미도 이제 슬슬 질려가네요 어떤 순간에 요그 취미도 이젠 더 이상의 취미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가 세일 기간에 너무너무 저렴해서 왕창 쟁여놨거든요.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쟁여놓지 않고 편의점에서 하나씩 사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집에 쟁여져 있는 그 과자에는 요즘 자꾸 손이 안 가네요. 왜냐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혹은 어떤 시점부터는 요 저걸 또 빨리 먹어 치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봉지의 과자를 먹었을 때와 두 번째 봉지, 세 번째 봉지 그렇게 거의 마지막 봉지까지 과자를 다 먹어갈 때쯤 내 속마음은요 다시는 이 과자를 쟁이지 말아야지 아 이젠 진짜 원 없이 먹으니까 질린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질린다 라는 것은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을 때할수 있다면 또 내가 원치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할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입사 공부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합격한다는,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났었거든요. 일단은 어떻게든 갖고 싶어지니까요. 하고 싶을 때할수 있다면, 하기 싫을 때안할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그래야 즐거운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거부반응을 느끼게 돼요. 내가 입사했던 회사가 그렇고요. 내가 정해놨던 과자가 그래요. 취미는요. 순수한 의미의 취미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취미도요 돈벌이가 되면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도 나는 분명히 진려할 수 있단 말이죠 남녀 관계도요 우린 서로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라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었고요 좋아서 그 여자에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남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니까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생기네요. 그리고 남자는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몸이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사랑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남자의 마음속에도 어떤 순간은 좀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겠죠. 물론 그런 순간에 여자인 나는요. 어쩌면 남자가 하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살짝 냈던 순간에 남자는 자꾸 질려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도 아니고요 요구를 마음껏 하세요 도 아니에요 내 남자에게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려면요 최소한 남자가 자기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요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만 해줘도 질릴 일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만약 욕심을 내서 반대로 남자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라그 권한보다요. 해야만 한다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의무감이 더 많아지다 보면요. 분명 어떤 시점에선 더 빠르게 질리게 되겠죠. 여성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내 남자와 오래 가고 싶은 게내 욕심이라면 나는 그에 맞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노력이요. 단순히 내 남자를 조금 편안하게 놔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내 남자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주려고 할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자인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확인해보고 싶은 감정 때문에 가끔은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마음의 경계를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노력을 하면 요 결과는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명 또 금방 질릴 수도 있겠죠 취미로 즐기고 있다면 그게 명확하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못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요 내가 그 취미를 시작했던 시점이나 내가 앞으로 더 늙었을 때도 그 취미는 분명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질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내가 내 남자에게 취미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라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자에게 일처럼 우선시 되는 게 우월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요 그게 내 남자에게는 분명히 또 노동이 될수 있다는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